너 테슬라 궁금하다 해가지고 메모를 싹다 해왔지. 짠 얼마냐고? 그말 알지? 테슬라는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 지금 사면 1억 7백이야. 3천만 원 정도 오른 거야 이게.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도 아직 20대고 첫도 첫 차고 면허 딴지도 얼마 안돼서 내가 차 나오고 난 다음에 면허를 땄거든.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좀 비싸게 나오긴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360 정도 내고 있어. 아 그리고 내가 국가지원금도 468만원 받았거든? 근데 이제 S나 E를 타는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600만원 넘게? 아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이게 첫차니까 나의 정말 주관적인 장단점 밖에 말을 못해줘 근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차를 그동안 많이 바꿨었었거든 여보! 아 자기! 자기! 나 지금 아니. 이거 싶어. 아니 <웃음> 오빠가 어. 나보다 차를 더 많이 타봤잖아 오빠가 봤을 때그 전에 타던 차들에 비해서 장점이 뭔지 테슬라가 그전 차들에 비해서 테슬라의 장점이 뭐야 음, 음. 되게 많아 뭐 BMW, 벤스, 폴스 이런 차 사면은 음. 옵션들이 음. 진짜 천만 원 넘어 그치 막 차가 2천만 원, 3천만 원더 비싸죠 음. 근데 테슬라는 그냥 기본, 기본도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어 음, 음. 그리고 가격이, 중고 가격이 빨리 안 떨어져. 옛날에 M5 1억 3,700만 원에 샀는데, 4,700만 원을 팔았어 어? 1년 만에. 어? 네. 1년 만에? 9,000만 원 마이너스야. 그리고 자기 마지막으로, 어, 어. 그 운전할 때 제로백이 중요하지 않아. 뭐, 신호 바꾸면 은 뭐, 전 밟을 건 아니니까. 근데, 음.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나 뭐 이럴 아, 때가, 그치? 파워가 필요하면 데슬라가 진짜 슈퍼카만큼 잘나가 맞아 자 밖에는 머금고네 요게 문이 이렇게 손잡이가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돼 그리고 이게 앞에도 트렁크가 있거든? 트렁크 보여줄게 이렇게 여기 진짜 넓어 진짜 넓지? 여기 진짜 누울 수 있거든? 이게 차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이를 많이 산데. 야, 여기 두명 누울 수 있어. 일로 와봐. 짜잔. 따라따 일단, 아까 우리 남편이 말한 것처럼 기름값 안 드는 거. 유지비가 진짜 최고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게 원페달 운전이야.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 원페달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악셀을 밟잖아? 내가 밟아야지만 차가 가는 거야.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차가 멈춰. 그렇기 때문에, 악셀 브레이크, 알셀 브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 발목이 훨씬 편하더라고. 다른 차 운전할 때보다. 나또 발목 약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오토파일러. 자율주행. 나도 처음에는 자율주행을 안믿었었거든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무섭잖아. 어떻게, 사람 말고 기계가 어떻게 운전해.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나보다 운전을 솔직히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차 막힐 때나 아니면 장거리 그냥 오토바이를 켜놓고 있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진~~짜 요거는 약간 좀 소소한 거긴 한데 주차비 되게 아깝잖아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50% 할인이고 어 시내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지나갈 때 그냥 돈안 받는 곳도 있어 봐 이거 카메라 대박이지? 이거는 주차를 못할 수가 없어 단점이 있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음, 내 개인적인 단점으로는 이 의자가 너무 높아 커 내가 운전을 딱 앉으면 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머리가 지금 여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 머리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웃음> 이게 목이 조금 아프기는 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 충전 포트가 없게 나왔어 작년에 나온 모델들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게 나와있거든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 처음엔 되게 불편했었는데 쓰다보니까 여기다 핸드폰 두고 보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 충전소 음. 솔직히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충전소가 제일 걱정이 크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각보다 진짜 많다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기차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 원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적응하기가 어, 낯설 수도 있지만 또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야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처음엔 헷갈리잖아? 근데 쓰다보면 아이폰 밖에 못 쓰겠지 진짜 딱 그거야 테슬라는 아이폰이다 너 어땠어? 완전 괜찮지? 완전 사고 싶지? 그치? 나 이제 갈게 조심히 들어가고 카톡해 빠이 조심히 들어가 빠